그 반응은 더이상 포착되지 않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노노, no, no. 내 수고는 두둑한 보상으로 위로해달라고. 예, 어, 알겠습니다. 복귀해주세요. 그리고 들릴 때가 있어. 예... 예? 집에... 맛있는 미트볼 식으면 맛이 없어요 <웃음> 어? 요아! 짜릿 <짜릿했어>! 택배! 에프네시 오셨군요 <웃음> 이름 말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, 내 차례인가?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어. 당분간은 무료 봉사일까나?